Can't stop, ain't stop, too hot 자 여러분 파운데이션부터 시작할게요 오늘은 제 인생 처음으로 태닝 메이크업을 해보는 날이에요 그래서 제 톤과는 전혀 전혀 맞지 않은 파운데이션을 사용했더니 적응도 안 되고 몸만 허해가지고 무슨 맥반석 계란 같아서 정말 웃기더라고요 바르다 보니 이건 뭐 귀에도 파운데이션을 발라야 되고 카메라에 보여 는 곳까지는 뭐 죄다 파운데이션을 발라야 해서 파운데이션 바르자마자 현타가 아주 걸쭉하게 오더라고요 아무튼 어떻게 완성은 다 했어요 이제 아까 사용한 파데 보다 두톤 밝은 파운데이션으로 얼굴 중앙을 좀 밝혀 줄게요 이렇게 좀 해주면 지금 뭔가 제 얼굴에서 진하게 느껴지는 부자연스러움이 좀 사라질 거예요 그 다음은 뭐 다들 예상하셨죠? 제 필수템 파우더입니다. 오늘 얼굴에 뭐가 좀 많이 올라갈 거라 꼼꼼히 버스 하게 파우더 처리를 해줬어요. 오늘은 브론저도 사용해 줄 거예요. 저는 베네피트의 홀라를 사용해 줬는데요. 얼굴 외곽서부터 브러쉬를 과감하게 얼굴 안쪽까지 쓸어줘서 얼굴에 굉장히 진한 음영이 나타나도록 연출해 줬어요. 오늘 코 쉐딩은 눈두덩이 음영을 또렷하게 잡아가면서 진하게 음영감을 줬는데요. 저는 아까 사용한 홀라도 살짝 섞어서 쉐딩한 것 같아요. 코끝은 모양을 동그랗게 잡아줄게요. 이제 아이메이크업을 시작해볼게요. 오늘은 눈에 붉은 컬러를 많이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 섀도우 컬러도 붉게 깔아줬어요 언더에도 도톰하게 깔아주세요 이번엔더 어둡고 붉은 코코아 컬러를 사용해서 브러쉬를 동글동글 돌려가며 음영을 눈앞 뒤에 넣어줬는데요 오늘은 데일리한 느낌 전혀 아니고 뭔가가 부담스러워야 해요 음영을 강하게 넣어주세요 언더에도 음영을 강하게 이어주세요 후, 드디어 펄 섀도우가 나왔네요. 이건 제가 요즘 사랑에 빠진 골드펄 코랄 쉬머 섀도우예요. 실제로 봐야지 더이쁜데 카메라엔 그 차르르르한 아름다운 느낌이 전혀 안 담겨서 참 속상하네요. 저는 빵꾸날 때까지 쓰려고요. 자, 이제 아이라인을 그릴게요. 왜 항상 아이라인 그릴 때는 인중에 아령을 매달은 것 마냥 왜 저렇게 인중이 밑으로 쏟아질까요? 이건 인류가 풀어야 할미스터리중 하나인 것 같아요. 아무튼 눈꼬리는 나중에 그려줄게요. 점막만 두껍게 채워줬어요. 다시 섀도우 팔레트로 돌아와서 샌드 샴페인 컬러 쉬머 섀도우를 눈 앞머리부터 언더 전체에 깔아줄게요. 약간 모래사장 느낌. 그리고 팔레트의이두 가지 섀도우를 골고루 섞어서 아이홀 부분을 감싸며 눈 뒤를 막아주어 음영을 더 깊게 연출해주고 팔레트에 제일 다크한 이두 놈을 또 골고루 섞어서 아이라인을 눈 끝부터 블렌딩해주었어요. 눈이 더 깊어져요. 그리고 맨 처음 베이스 섀도우 깔때 사용한 브러쉬로 눈끝을 올려주며 전체적으로 블렌딩을 해줄게요. 속눈썹은 아주 화려한 속눈썹을 붙여줄게요. 메이크업이 이런데 속눈썹은 두세 가닥뿐이면 정말 재미없잖아요. 속눈썹까지 다 붙였으니까 드디어 눈꼬리를 그릴 수 있어요 오늘은 평소보다 1mm 정도 길게 그리고 좀더 두껍게 그려줄게요 어우 아주 잘 그려졌어요 와우 이제 거의 다 했어요 아주 강렬한 레드핑크 아이라이너로 포인트를 줄게요 저는 이렇게 언더라인에 포인트를 강하게 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지금 살짝 깍두기 국물 안 넣은 설렁탕 마냥 뭔가 심심하니깐 언더에 글리터 좀 푸럭 뿌려줄게요 핑크빛 글리터로 포인트를 줬어요 아이 메이크업 마무리로 마스카라를 빼먹을 순 없잖아요 속눈썹 자체가 워낙 화려하고 또렷해서 위 속눈썹은 살짝만 컬링하고 언더 속눈썹만 꼼꼼하게 컬링해줬어요 오늘 눈썹은 베네피트의 구프프루프 펜슬을 사용해서 샤샤시샥 그려줄게요 이 펜슬 아주 잘 그려져요 브로우카라도 사용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컬러를 네 잘못 선택했어요 검정머리 가발을쓸 생각을 못했어요 하이. 아무튼 눈썹 그리느라 진땀 뺐네요. 어우 힘들어. 블러셔는 골드펄이 차르르르 담겨있는 핑크코랄 블러셔를 사용했어요. 이 블러셔는 그 유명한 갤리포니아예요 오늘 메이크업 주제에 얘가 제일 찰떡인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하이라이터는 아주 존재감이 파워풀한 팬티 뷰티의 하이라이터를 사용할게요. 일단 무난한 컬러들로 얼굴 중앙에 샤라라라라 하이라이터를 해주고 정말 무난하지 못한 황금빛 하이라이터를 살짝 믹스해서 양옆 광대에 골드빛을 은은하면서도 은은하지 못하게 발라줬어요. 진짜 실제로 보면 더 번쩍거려요. 이제 황금빛 하이라이터만을 사용해서 총알 브러쉬로 눈 앞머리에 골드펄을 발라줬어요. 립첫 번째로는 차분한 로즈 핑크 컬러를 베이스로 깔아줄게요. 이 립스틱은 저때 처음 써보고는 지금까지 틈틈이 써요. 그리고 이건 강한 핑크 컬러의 립라커인데요립라커 제형상 정교하게 발라줄 수가 없어서 립브러쉬를 사용해줬어요. 겹쳐 바르니 정말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해주면 진짜 완성이에요. 이 그지같은 머리 좀 어떻게 하고 올게요. 안녕. 안녕. I l i k e the daughter of Leah and Tupac And I pop from the jump, ain't nobody too shocked And I'm out collecting rollies, you s a d b up a g s h o t Got a bag from the label, I invested and I flipped that